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어, 69번째 러블레터인것 같은데요. 그렇죠. 69 h 입니다69러블레터 한국말 제목은 정상과 비정상. 정상과 비정상. 영어 관련 제목은 There is an extraordinary god. there is an extraordinary god. 어, 사무엘상 17장 46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f r Samuel chapter 17 v e r s t 46. 원래는 there is n 그중 일부 분인데요. there is an extraordinary god in Israel. 이스라엘 에는 이스라엘 안에는 extraordinary 한 신께서 존재하신다 있다. extraordinary, ordinary라는 게 평범한 뭐 이런 건데 extraordinary가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예, 보기 드문, outstanding한 되게 눈에 띄는 예, 또는 amazing 그런 능력으로 놀래키는 게 amazing하다고 하죠. amazing한 신께서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또 message라는 성경 번역본. 예, 예, 더 메시지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교수이자 그분이 번역을 하셨다고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러브스토리에 보면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거의 유언처럼 어, 남기신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굉장히 깊습니다. 어,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거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데 음, 어 그렇게 평생 정말 성경을 현대구어체 영어로 번역을 할 정도로 책과 씨름을 하셨을 교수님이시고 어 저술가이시고 예,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신데 저자이시고 이분이 유언처럼 남긴 얘기는 아이러니 역설적이게도 너무 책만 보지 말란 얘기였어요 예, 신기하죠? 예, 물론 책을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 그리고 c v 는 There's an extraordinary God 이 The Message의 번역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밑에 제가 예, 동영상 설명하는데 써놓을 텐데, 아, 이거 카피해서 제가 붙여놓게 할 텐데요. Israel, Israel has a real God. i s r a l has a real, real God, real God. 이라는게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 정상과 비정상, 진짜와 가짜. 예. 어, 오늘은 제가 a Hananim. Sinja h a 이 a n 를 m Sinja 이제 여러분 오늘도 저의 카페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홍대 쪽에 정확히 는 상수 카페 거리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홍대 합정역 홍대 입구역 합정역 상수역 지하철역 기준으로 고그 이제 새 전철역 가운데 정도 위치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찾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예. 어제도 거기서 제가 어떤 미팅을 했는데 찾기 힘드시다고 예 정말 욕을 먹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예 나중에 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예 워낙 그 홍대 쪽에 골목이 많고 예 앞에 차가 다닐 수는 있는데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예 가게들이 많고 예. 어 준비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카페를 하다 보면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필요합니다. 예 카페일 자체가 물론 전문적인 굉장히 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카페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카페들이 카페 일 자체가 아마 카페 운영해 보신다 알겠지만 잡무는 굉장히 많은데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라면 어, 막 자기가 유명한 바리스타다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한한달 정도 하면 예. 일반적인 카페 업무는 좀 익힐 정도이지 않나. 아마 카페 운영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동의하실 것 같은데. 배울 거는 끝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새로운 메뉴 개발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자면, 뭐, 오래 운영하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어, 그래서 카페 알바 자리를 우리 젊은 학생들, 제가 교회에서도 얘기를 해보면, 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등, 고3 등고 학생들 중에는 가끔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주일날 섬기고 있는 설교 사역으로 돕고 있는 교회에 이제 고삼 학생들이 제가 이제 카페 얘기도 설교 중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와서, 어, 전도사님, 제가 대학 들어가면 전도사님 카페에서, 어,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도 있어요. 뭐 이걸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성실한 친구라서 저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성실한 친구예요. 어, 일단 대학을 붙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 무슨 얘기냐면, 이 카페 알베 자리가 하여튼간 좀 모르겠어요. 카페, 카페 일이 많이 이렇게 굉장히 러시가 있는 카페가 아니면, 어, 다른 알바에 비해서 조금 덜 힘든 것 같아요. 예, 카페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모든 업종이, 뭐, 카페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매출이 일단 주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카페의 특성상 좀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이벤트 기간에, 어, 일손이 딸릴 수 있을 경우에 이벤트 기간 중에 단기 알바를 모집을 이제 합니다. 알바몬 같은데. 그러면 단기 알바인데도 거의 200명 가까이 지원을 하고, 어, 많은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예, 그 중에 이제 필요한 분들을, 알바생을 이제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이제 간, 간략하게 면접을 하고, 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물론 그렇게 왔다가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 그래서 이력서를 읽게 됩니다. 예 카페 알바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보는 이력서를 읽으면 어~ 대부분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어~ 성실하게 하겠다 책임감이 강하다고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한다 손이 빠르다고 한다 정리를 잘 합니다 어~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그런 얘기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많이 있어요 어~ 사실 매우 정상적인 그 이력서죠. 예, 이력서의 이제 자기소개 부분이죠. 이렇게 쓰지 않고 만약에 되게 솔직하게 본심으로, 음, 이런 공식적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자소서라고 하죠. 또는 그런 구직 인터뷰 같은 자리에서, 어, 사장님, 저는 사실 좀 널널하게, 널널하게 일하면서 대우는 좀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썼다든지, 인터뷰 시에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사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텐데 내가 일하는 곳이 좀덜 바쁘고 대우는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어딘가에는 다 있잖아요, 사실 예, 어... 뭐 그런데 그거를 나타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당연히 그런 이력서는 이제. 불합격으로 알바몬에도 이렇게 불합격으로 포시할 수 있는데 당사자는 알수 없다고 마음껏 누르라고 이렇게 클릭하라고 해놨던데 그러니까 본심을 거기다가 쓸 수는 없어요. 예 물론 열심히 일하 정말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있죠. 어 그러나 제가 이제 카페 사장님들이 그 이제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규모가 큰데 간혹, 자주는 아니고, 간혹 들어가 보면, 알바, 알바생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은 사장님들도 많고, 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 뭐, 우리 알바몬이나 이런 데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어, 영어로 하면 j o b description이죠. 예. 내가 해야 될 업무만 딱 정시에 와서 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이게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예, 정상이고,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예. 뭐 지각 안 하고 예. 그런 일들만 잘 해줘도 일반적인 업주분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편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뭐 만약에 진짜 어떤 날 특히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카페 매출을 준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스타벅스 이런 데 예외지만요. 저도 스타벅스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어. 이제, 뭐, 비가 오고 악천후 최근에도, 어제도 엄청나게 비가 왔죠. 예. 뭐, 그러해서 손님이 안 오게 되면, 뭐, 그게 알바생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근을 해서 때로는 거의 일을 안 하고 가더라도, 뭐, 그러려니 한다는 거예요. 업주도 그렇고, 예. 어, 특히 계약서상에 근무하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뭐,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어, 뭐 손님이 안 왔다고, 뭐 알바생이 미안해하고 뭐 이런 알바생 잘못이 아니니까 그런 일은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뭐 그러려니 예. 그런데 음 제가 오늘 저희 이제 가게에서 1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한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해요 참으로 희한한 알바생입니다 희한하다는 게 좋은 쪽으로 해요 예. 뭐 예. 나중에 저의 뒤통수를 치고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더라도 이 친구가 기여한 것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친구가 이 카페에 기여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뒤통수 맞고도 그냥 잘 되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오지 않은 상황을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현명하지 않겠지만 제 extraordinary 우리 아까 제목이 There's an extraordinary 가셨잖아요 In Israel이라면 There's an extraordinary Part-timer p a r t i m e r 죠 알바가 영어로 p a r t i m e r 가 In my cafe 제 카페 에는한명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는 대단한 알바생이에요 비범합니다 저를 놀래키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그 카페 사장님들이 놀라는 거는 잘할줄 알았는데 잘 못하고 예. 이 정도는 당연히 할줄 알았는데 뭐안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놀라는 거 영어로 shocked죠 shocked, 예, shocking 안 좋은 충격을 받게 되는 글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카페 사장님 커뮤니티 글 같은데 보면 예. 뭐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를 배우지 않는 것 같다든지 너무 무관심한 딴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간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등등 뭐 그런 여러분 생각할 만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고민을 하게 만드는 친구예요 예. 좀 재밌게 얘기하면 이 널널한 거를 참지 못하는 예. 최저시급으로 받고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홍대의 미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엄청난 과제로 힘들 텐데도 어쨌든 본인의 업무 시간에는 굉장히 손님이 없을지라도 일을 굉장히 찾아서 하려고 하고 실제 하고 카페 본인이 볼때 카페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면 뭐 주방을 정리한다든지 테라스를 청소한다든지 저희 카페가 사방이 다 통창이에요 사방은 아니고 두쪽 방면이 통창이라서 또이 층고, 이 층고라 그러죠 예, 높아 가지고 창문을 청소한다는게 큰 일입니다 창문이 지저분해도 저도 손님 없다고 함부로 아무 알바생에게나 청, 창문 청소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작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청소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예. 가끔 이제 치우는데 하여튼 제가 청소를 솔직히 얘기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가끔 하면은 열심히 한뭐 하는 신용은 하는데 어 그런데 어이 친구에게는 이 친구는 사실 능동적으로 하고요 예 그거를 그냥 무던하게 합니다 예이 친구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혼자 한다고 생색을 내는 친구도 아니고 예,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웃음> 어 그런 친구예요. 특이한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놀래키는. 예, 재밌는 일들이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쪽으로 충격을 받은 나쁜 쪽으로 충격을 받은 샥트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 친구의 그 성실성과 업무 능력에 amazed. amazed는 능력에 놀라는 게 있네요. 그니까 I got amazed several times. 몇 번은 제가 진짜 amazed. 어, 얘는 뭐지? 이 친구는 뭐지? 이 친구는 <웃음> 왜 이렇게 어좀 탁월한 거지? 이렇게 제가 놀래게 됐어요. 뭐 이거를 제가 그 친구 들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뭐 좋은 얘기니까 뒷담 뒷담화는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어, 그 그러니까 오늘 제목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어, 최저시급이건 많은 시급이건 간에 계약서를 쓰고 열심히 일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모두가 열심히 처음에 초심대로 일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예.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다 다짐을 하고 부모님께나 선생님에게나 스스로에게 얘기했을 텐데 얘기하고 다 그런 마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을 텐데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웃음>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인지 아시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이렇게 한눈 팔수 있으면, 좀 널널하게 이렇게 하는, 뭐, 태업까지 가진 않더라도, 뭐, 그러려니, 예. 내가 그냥 받는 만큼,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정상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알바생은, 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1년 지금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예. 너무 일이 없다든지 이러면 은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저한테. 어, 이 친구만 그래요.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한열몇 명이 거쳐 갔는데 제가 이제 1년 정도가 넘고 있는데 그 카페를 운영한 지 나머지는 뭐 저도 그렇게 손님 없는 게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뭐, 예, 뭐 미안함을 안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가끔 카톡을 보냅니다. 손님이 뭐 너무 없는 날은 사장님 오늘은 제가 너무 편하게 있었어요 다음에 더 열심히 할게요 또는 사장님 오늘은 손님이 너무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유일하게 저에게 그렇게 <웃음> 예, 나머지 이 친구가 비정상으로 보이는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감 잡으시죠 예, 사실 정상적인 건데 일을 하기 위해서 어, 왔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고 이런 게 정상일 수 있는데 사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정상처럼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을 때우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있는데 친구가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이 시점에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어, 지금 1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는 점이 제가 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쿠키 같은 거를 이제 이벤트 때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 시간을 쿠키가 이제 날씨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제 저도 같이 여러 번 해보니까 그 굽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근무시간을 좀 넘길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 뭐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일은 뭐 저한테나 아니면 뒤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그러니까 뭐또 약속이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약속한 시간이 그게 업무가 안 끝나면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스탑이에요. 예. 뭐 포장을 다음날 한다든지 뭐 저도 그러려니 하죠. 예.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본인이 쿠키를 구을때 만약에 이게 시간이 넘으면 본인이 이제 약속이 뭐 있는 지 점도 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 자기가 시골 받지 않더라도 그걸 마무리를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 유일합니다 진짜. 예. 절대 저한테 또 거기에 대한 페인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어 특이하죠 여러분. 예. 이런 친구는 제가 볼때또 만날 수 있을까? 사실은 어,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예. 어, 요즘 점점 사회가 이타적이 아니잖아요 게, 계산적이고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사회 속에 점점 저희가 그렇게 익숙해지고 있는데 어, 참 신기한 친구예요 예.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어, 마감 시간이 되어서 손님을 내보내야 되는데 어, 자기가 좀더 앉아 있겠습니다 이런 적도 있고요 여러 번이 있어요 뭐그 얘기만 해도 한참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친구가 이제 부모님 교회를 다니시는데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현재. 근데 좀뭐 제가 그걸 자세히 얘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카페가 어떻게 하면잘 될까 이런 거를 잠깐 의논하다가 어 이제 뭐 카페 상황을 가장 잘 알죠. 사실 이 친구가 같이 시작한 친구들은 거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하는 것을 그만두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거의 카페에 인수하고 시작한 직후부터 이렇게 항상 카페가 잘더잘 잘 되기를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아 우리 오래된 알바생, 기특한 알바생 이름을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 이 어, 우리 가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벌쯤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은 그럴지라도 넌리스잖인 친구가 진심으로 그렇게 저는 이 친구가 거짓말로 하지 않은 거라는 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겪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일년 가까이 여러 일들을 친구가 겪고 오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를 제 느꼈어요. 그래서 음~ 그 진심이 참 어 고맙더라고요 오늘 그 정상과 비정상 또 다윈 얘기는 제가 결론으로 하게 될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고 이력서를 써서 그 이력서를 보고 뭐 어떤 쿠키 뭐제과 자격증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친구나 그런 기술이 없는 친구나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믿고 어, 나름 제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열심히 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 제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가게를 비운다든지 뭐 이렇게 해보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도 뭐 흔히 있습니다 예. 어,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예. 어...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정상인, 예, 손님이 없는데 뭘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할 말이 없는, 예. 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는 시간에도 뭔가, 뭔가를 당연스럽게 하는, 예, 남들이 하지 않는 일도 왜 남들이 뭐, 남들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하는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초심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에게 했던 말들을 묵묵하게 사실 그 이상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 뭐 한가지 얘기만 더 하면 음... 음... 최근에 카페에 이제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좀 대대적인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것도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개인적으로도 심플하고 이 어떤 살리드라고 그러죠. 영어로 단색 계통 특히 이제 흰색 이런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흰 톤으로 해서 심플한 인테리어나 소품으로 그런 카페를 저도 좋아합니다. 예, 지나가다 그런 카페에 있으면 서서 잠깐 지켜보기도 하고요.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카페는 어 여러가지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그런 듯하면서 은근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하고 그런 대화를 이제 다른 알바생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젊은 여학생들이나 젊은 여자분들이 주 손님이기 때문에 어떤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가끔 나눴었는데, 음, 이제 이 친구가 한번 가게 개선안에 대해서 저한테 한 일곱 가지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예, 저번에 안에 인테리어 소품 바꿨다는 것도 이 친구예요. 계속 들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개선안 중에는 저희가 테라스가, 카페가 작지 않습니다. 치워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근데 테라스가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인데 방치되어 있었어요. 예. 키우지 않는 그런 많은 화분들과 뭐 하여튼 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예. 거기가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될수 있는 공간인데 어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아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이제 이 카페 숙제였었던 것이죠. 근데 음, 이 친구가 그 일곱 가지 개선안에 페인트를 거기를 칠했으면 좋겠다. 이걸 보냈어요. 예. 자기가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또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다른 알바생 이름까지 이 친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냈어요. 어, 기특하죠. 어, 페인트칠 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예,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데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 친구가 그런 노가다를 그렇게 이제 방학이라서 그런지 기꺼이 즐겁게 자기는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러면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이게 촉발제가 된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 이게 어, 촉발시키다가 영어로 Trigger 이거잖아요 이, 권총 같은데 방아쇠를 트리거라고 하는데 촉발시키다는 하는 뜻이 있잖아요. 어, 내가 그랬어요. 아, 누구시? 당신이 여기 지금 어 이런 이제 꿈꾸는 우리 그 인테리어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심이에요. 예. 그래서 무척 더운 날, <웃음> 무척 더운 날이 친구의 리딩하에 이제 저와 한 명을 더 이제 불러서 세 명이 테라스와 또카페 한쪽 어, 이 몇, 기둥 몇 개를 이제 흰색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매우 힘든 작업이었어요 사실 해본 적도 없고 어, 근데 그 친구가 단연 열심히 했죠 나머지 두명은 그냥 한 거예요 쫓아서 어,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까 계속 이 표현을 계속 하게 되네요 I got amazed again 예. 진짜 I got amazed again and again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중에 여기 사진 찍어갖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올릴까 한번 찾아보고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때 찍은 게 있으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 흰색으로 하고 나니까 어 이게 뭐 외국에 온거 같은 거예요 외국에 호텔 타라스 같은 거예요 색깔 하나 바꿨을 뿐인데 벽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카페가 된거 같은 거예요 어... 진짜 저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 먹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너무 기특하고 예. 어, 막 설빙도 시켜 먹고 설빙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예. 어, 메뉴가 하나가 잘못 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힘든 과정을 그 친구의 그 건강한 에너지와 그런 거로 어, 이제 또 마무리가 된 거죠 오늘 이제 어제 비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태풍급으로 거기가 작업한 지 얼마 안됐는데 벗겨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 근무하는 날이었는데 자기가 그거를 또 해놓겠다고 또 그러는데 제가 여튼간 천천히 워워 이렇게 지금 <웃음>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 좀 달라요 다른 알바생들은 아이 친구가 내가 없으면 내가 일 때문에 이제 가게를 비우면 어,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있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면 반대로 이 친구는 아이 어, 친구 혹시 너무 무리하게 뭐 하다가 다쳐가지고 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웃음> 좀그 열정을 그 열심을 걱정하게 된다 참 틀리죠 예어 진짜 이 친구가 꾀 부리는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하면서 꾀 부린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저라도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어린 친구지만 많이 배우고 음 어뭐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또음 여러가지 얘기할 것이 있겠으나 이 페인트 이게 굉장히 아,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친구한테는 잘 해주게 되고 밥이라도 더 맛있는 거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들어도 예. 이 친구는 어 자기가 근무하는 카페니까 당연히 또 저를 부상하게 생각해요 좀 그래서 <웃음> 제 어떻게 나이도 많은데 불쌍한 아저씨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우리 카페가 더 조금씩 발전할까 예. 보채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씩 나 하는 얘기가 우리 조금씩 어, 발전시켜 보아요 뭐 이렇게 굉장히 말도 이쁘게 해요 어, 그게 이 친구의 고민이라면 저도 어떻게 좀더이 친구한테 잘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더 어 보너스라도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입장에서 조금씩 노력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아마도 모든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가 이렇다면 굉장히 이 노사관계가 천국이 되지 않을까 예. 물론 완벽하지 않아요 전화 그 친구나 실수할 때가 있고 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큰 방향이 이제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 음... 아주 너무 열심히 해요. 최근에도 페인트칠할 때 머리카락에 그냥 페인트를 묻혀가면서 옷에 그냥 <웃음> 페인트를 다어참 그럼 근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배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어 이런 굉장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고 리더를 세우시고 이 친구를 보면서 예. 그런 예 제가 오늘도 그친구테 얘기했어요 우리 누구씨가 학생만 아니면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가 제안을 못하겠지만 학생만 아니면은 내가 진짜 여기 잘 되면 대우를 이제 매니저 풀타임으로 매니저 시키고 싶다 근데 그 친구가 뭐 카페 매니저의 그릇은 훨씬 더 이제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친구예요 예. 어... 하나님과 저의 관계도 생각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부족한 작은 가게 사장이 성실한 알바생을 만났을 때 어, 고마워서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제 능력 범주 안에서 저 고민을 하거든요. 예, 진심이에요. 근데 무한한 능력치를 가지신 하나님, 그 신께서 조물주, 창조주께서 또그 본성이 사랑 자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 존재 자체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신뢰하고 따르려고 뭔가 발버둥 치고 부족하지만 묵묵히 그 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길을 갈때그 존재를 위해서 신께서 얼마나 잘해 주고 싶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 사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부족한 몸짓으로 남아 신께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사람들을 위에서 그들을 정말 구출해 내시려고 어둠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구출해 내시려고 신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요한복음 36절, 요한복음 16절 결론이에요. 그사랑의신 이신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이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나가가지고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비정상으로 낙인을 찍히기가 딱 좋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팔복의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애통하게 해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마음이 허전하게 되고, 아, 내가 어이 정말 안개와 같이 흘러가는 인생에서...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이 살아가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허전한 인생들이 복이 있다고 단언하시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준비를 해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음. 어. 그래서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어, 이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제가 이 얘기하면서 약간 뭉클해요. 왜냐하면 어, 저는 제가 좋은 사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밥은 사, 자주 사줄 수 있고 예, 월급은 좀더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좋은 사장인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훌륭한 친구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더 좋은 사장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믿음에 부합하도록 그런데 어... 신께서 정말 완벽하신 전능하신 요 All Powerful이라는 전능 All Powerfu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모든 능력을 갖추신 그 신께서 그 신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 이 땅이 그분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예, 그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결국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신의 아들로 예, 신이 보낸 사랑의 적극적인 액션으로 믿고 그분께 다가갔던 그분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던 진짜 뒤에서 그 옷걸음이라도 잡고 뭔가 그 정말 죽어가는 가족이나 친구나 또 자기의 어 백부장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찾아갔던 어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신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할수 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주기만 하신다 당신이 말씀만 해주신다 이렇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 힘든 그 작은 믿음으로 찾아간 그들을이 있었고 그들을 보시고 놀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예. 그 믿음에 놀라하시고 너무 없으니까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보여주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정상이라면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길었네요. <웃음> 오늘이 최고인 것 같은데 35분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좀 늦게했다고 제가 뭐 피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 친구 덕분이네요. 참고로 <웃음> 그 친구는 남자친구가 잘 만나고 있습니다. 뭐 저의 이성적인 관계는 전혀 아니고 딸벌이에요. 예. 어, 어 다윗 그 사무엘상 다윗과 골리앗 유명한 얘기에서 제가 이 외워야 될 there's an extraordinary God 이걸 갖고 왔고요. 마무리하자면 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믿었잖아요. 다윗이 당시에 그 믿음이 어, 객관적인 군사력의 열쇠에서 어, 그들을 선택하셨던 신의 엄청난 능력과 사랑을 망각하고 있었던 의심과 두려움에 어, 떨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했던 그 트리거, 방아쇠가 됐던 다윗의 그 믿음 예. 당시에 양측이었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었고 그 문맥을 보면 예. 어 왕으로 어린 시절에 기름부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이 잊혀질 만큼 그 갑옷도 맞지 않고 예, 뭔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읽기 양치기잖아요. 그냥. 예. 날카로운 칼과 긴 창들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을 다윗, 그리고 그의 물맷돌. 예. 그러나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어, 다윗이 던진 거는 물맷돌이었지만 사실 정말 많은 이들 앞에서 그가 외쳤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을 신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존재 자체였죠 예. 그래서 그 무모해 보이는 작은 액션이 전세를 바꾸고 잊혀져 버린 신을 향한 애정과 신뢰와 그런 것이 부를 듯하게 일어나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찌를 듯하게 된 거잖아요 예. 저는 저의 이 작은 채널도 그런 다윗의 물멧돌 같은 그런 채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구독자분들이나 또 우연히 혹시 이거를 듣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일터나 학교나 교회나 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는 그런 방화세 같은 총매의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될수 있기를 서로 기도합시다. Thank you for listening.